안녕하세요. IFVB 프로, 프로 이준호입니다. 어, 제가 몬스터짐을 통해서 제가 올림타에 나오게 됐는데, 어, 정말 높은 벽을 실감하고, 에, 이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지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제일 신기한 건 마스크를 일단 안 쓰고 있어요. 이 폴로라주 자체가 마스크를 잘안 쓰는 주구 어, 무대 자체가, 무대 앞에 엑스포, 한국전날 엑스포가 있었고, 막 되게 활발한 대회적인, 그 대회 같은, 축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축제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 정말 정말 몸이 좋고요. 일단 그리고 비율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막정신도 좋지만은 이 얼굴의 크기, 뭐 이, 등의 넓이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비율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선수들이 한번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네, 더한 번.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한번더제 와이프가 허락해 준다고 하면 한번더 열심히 준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멋진 몸을 가진 선수들이었습니다. 어, 몬스터즈 끝나고 나서는 정말 이제 컨디션, 컨디션을 제일 중요게 생각했는데 어, 비행기가 결항이 되면서 컨디션에서 무너진 점이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너무 심하 저희 피지크뿐만 아니라 저희 보디빌딩, 저희 PTS 문화가 엄청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가분한 사랑 주셔서 뭐 감사하고, 가분한 사랑 받은 만큼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IFB 프로를 따는 게제 인생의 원래 운동의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이제 올림피아에 나가고 싶은 게제 목표였고, 이제 제 최종 목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게제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도, 운동이지만 일도 일이고 모든 걸 다, 최선을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딱뭐 뭐 흔한 얘기지만 뭐 상경이랑 강일이랑 익조랑 우리 환경이랑 우리 가족들이랑 술 한잔 탁탁 먹고 싶습니다. <웃음> 저 정말로 과분한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정말 그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든 보답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꼭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피지크 선수 RV 프로 이준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